안녕하세요. 감성하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 어, 쌍령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이 현장은 지금 경기 광주역과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 광주역과 그리고 버스 터미널까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 초등학교도 지금 한 300미터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편으로 지금 평지에 그리고 도로와도 굉장히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요. 어 골목길 운전 별로 필요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하신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 지금 입지 조건도 좋지만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대출 조건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으니까 어좀 목돈이 많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고요. 어 입주금 맞춰서 진행해 드릴 수 있는 현장이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쌍량동 신축빌라 현관 모습이구요 일괄서등 스위치 그리고 색칸 신발장 하단 띄움 시공되어 있구요 전신 거울과 중문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은 지금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명을 해놓으니까 집안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인테리어 잘 되어 있고요 실평수 30평으로 거실 면적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도 매립 등 사용해서 이쁘게 마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트월 쪽에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전망 시원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주방도 널찍하게 잘 나와있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인 디자 구조로 이쪽 벽면을 통해서 냉장고 수납하시면 되겠고요 다이닝 공간, 식탁은 4인용 딱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 구성원 많으시거나 식탁이 크시면 6인용까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벽면은 포세린 타일, 그리고 수납 공간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화이트와 베이지톤으로 아늑한 느낌 연출이 되고 있고요. 기본 인덕션과 후드 그리고 싱크볼도좀 널찍하게 나와있어요. 환기창도 앞쪽에 잘 자리잡고 있고 옆쪽으로는 긴 수납장 바로 뒤편이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에는 위쪽에 전동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구 가스 쿡탑과 미니 싱크볼 준비가 되어있고 환기창도 크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도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하실 수 있는 면적으로 좀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이쪽은 미니농실이구요. 베니톤으로 따뜻한 느낌으로 마감되어있고 거울 수납장과 선반, 샤워 파티션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는 지금 붓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붓박이장 한쪽 벽면 가득 채우고 있어서 옷 수납은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침대만 배치하시고 좀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쪽 벽면에는 화장대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도 지금 샤워 공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도 샤워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작은 방인데 작은방 사이즈도 제법 넓게 나와서 성인전녀분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양사무실은 이제 테라스 세대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바깥의 외부는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서 반대편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마감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결정이 되면은 댓글로 알려드릴 거고요 오픈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복층 세대도 남아 있으니까 테라스나 복층 원하시면은 전화 문의해 주시고요 여기는 두번째 작은 방인데 조금 뭐 서재나 생활공원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